좀 잡으러 갑시다 아빠 아 빨리 가요 빨리 네? 아 뚝지 잡는데 양치질이 왜 필요해 양치질 한번 질질해서 가야지 빨리 와 빨리 가요 아빠 이거 구독자분들이 이거 컨셉인 줄안다 말이야 빨리 으면 아빠 빨리 대한 빨리 가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목욕 o 기를 하고 가야 뚝지에 대한 얘기. k j i a 목욕을 하고 가야 뚝지 잡으러 b 는데어 like 건데 아빠 빨리 빨리 오세요. 안녕. 오늘의 w 텐츠 아빠와 뚝지를 잡아서 키워라. 해피, 해피 해피 해피 p a w 나와 u k j 안나 a m a Kiora. h 산 너무 바닥 건너뚝 지를 향해서 가요. 있어? 보뭐 있어? 개구리한 마리 개구리야? 뚝지. 뚝지. 아, 이러다 메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뚝지. 아, 뚝지. 나와줘, 뚝지 어, 어이, 네. 갈견이가 세 마리 들어, 어, 시리 들어갔대. 어 시리. 시리? 어 시리. 어, 이뻐. 어, 이뻐요? 와, 예쁘네. 뚝지란들하고 갈견이랑 시리가 들어갔네. 돌고기도 들어갔네. 종류별로 들어갔다. 야. 어디 있니?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어, 이건 너무 크다. 뭐야 뭐야? 아 진짜 뚝지가 들어갔어? 아나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아빠. 진짜 뚝지가 잡혔어요. 크다. 가짜 뚝지 뚝지 이거 다큰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아이더 커이지. 더 커야 되나? 어. 아. 그렇지, 우리 옛날에 잡은 거 엄청 컸었는데. 애기네, 애기. 어, 요즘도 괜찮네요. 키우기에는 청년. 청년이요? 청년. 청년? 어. 어, 뭔가 나올 것 같아. 한번 더. 나오는 게안 보여. 오, 뭐야, 오, 두 마리 나갔는데? 야. 야, 뚝지 두 마리나 나왔어. 와, 아. 대박이야. 야, 귀여운 뚝지인데? 두 마리. 두 마리. 어, 이게 키우기에는 조금 작긴 해요. 그래도 키우면 키울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. 야, 이거 이빨아. 이거 웬만하봐다 달라지는데. 오, 진짜 좀 작은 거. 아, 어, 저게 청년 뚝지였네. 청년 뚝지. 이리